렉스 봤을 때탑 마오카 일려나쉔 같은 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이번 판 이즈리얼 키우면 될거 같은데 느낌이? 쉰 들어와 있불 음, 한 판단의 음... 본이죠불 음... 한 판단의 표본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 티어 봐라. 야, 미쳤다. 쉔으로, 그 이즈, 궁 탈게요. 어, 이즈씨, 짤리, 짤리, 아, 짤리. 이즈씨, 잘 큽시다. 이즈 타면은, 이즈나 에코 타면은 될것 같아, 느낌. 이 음. 가 보자고. 혹시 임베가니임베 감? 아, 인베 가나?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소리 없이. 아, 전판. 우디를 반갑고 짐 그림자로부터 오 잘하더라 어 구구 어디로가 정신병자였음 이전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안정된 발걸음으로. <웃음> 아 이었다. She hugged. She h u g g 다 d She h u g g 아 이거 세트라서 이면 이거 좀 클라인데 이 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이겠... 아 망했다 이거 레벨링 레벨링 망했고 상 없어 안녕 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레벨링 안될거같니어 안돼 안 통해요 음 어, 안녕 어 빨리 밀어줄래 아야안 아파 어 간지러운지 워 아네 너 그냥 가까이 오면 너 죽는다 나한테. 이러도 고맙고? 어 안돼. 전진하겠다. 뭐 하는 어 나이스. 아프지 아이고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네 알겠다. 빨리 좀요 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뜻이 일치하는시스템워야겠다슬라인데시스가 모자라네. 소리 없이 세트 순나이동 시 간부 달 걸음 으로, 제 더블 리 해야 됩니다. 심지어 쟤는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빨리 먹고 뺀다. 어. 지금알겠다지어 강철 심장 좋을 거 같은데. 란의 여지가 군 강철 심장 갔다가 그 다음에 태블망가가 이런 거 테클 탐 좋을 것 같은데 얼건? 얼건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 느이그 가겠다. 아 이거 이즈 좀 이번 판좀 잘리네. 허허. 뜻이니까 본다. 안정된 발걸음. 야, 탑은 아무도 안 오냐? 타워 넘? 왔다. 안 돼. 좀서 어. 아 이거잖아 어? 잡아주나 형? 어찌 레벨업 좀 해줘야지 난 궁으로 좀 어느정도 이들을 보고 나 강철심장 이것보다 난 지금 태블망이 좀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암이 무시 아.. 좋아좋아 어형 어디까지 미는거야? 오? 오? 나이스 상哦카哦아 정령가! 아이 정령가! 아이 정령가요! 정령이 나까 하고 말해! 어 반말하지 하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괜찮 c 도 먹고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아 어, 넌넌궁 압수. 관서 좀 앉아 좀 죽을 때. 정글.. 정글이 이상해 애들이 정글 마인드가 다 이상해 그리고 그리고 타워 칠때 CS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 미니언들이 CS를 치지 아 CS랭 그 타워를 치지 어, 정글이 CS 압수 같은 전략 아는데 나중에 칼날 불이 내 먹는다. 다 그림자로부터. 좀 먹어주고, 나이스 하 아. 이래서 밤이에 물씨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야. 아, 철거 있었어요. 자, 아, 전멸의 궁에 다 뺐어요. 다 뺨. 음. 진짜 할거다 했다. 어. 내일 데스 조정론 내줄만 하지. 궁이랑 다 빼는데. 아, 맞잖아. 음. 쟤네 노궁이에요. 무리마 말함. 야, CS 먹으려고 궁을 쓰는 건 좀. 뭐하지 않나? 야, 사이드 돌러 가야겠다. 사이드 돌게요. 어. 물려도 돼. 없어. 나궁 있어. 어우야쓰 아 그냥 가지말걸 괜히 가가지고 아 가지말걸 잭스 때문에 이게 뭐냐 내가 타줄게 내가 타줌 일 레아트랑 살려야겠다 내가 먹을 수있었는나 아, 진짜 근데 CS좀 먹어줘야돼 너무 못먹었어 오심스럽게나 가져야 되나? 일단 이거 좀 밀자. 즉시 하 참는데. 아, 진짜. 알겠가 <웃음> <까비. 웃음> 마카이 녹음 빼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카이는 널잡을려 오게 한 공을 쓰네 재는. 좀 신기한 친구네. 신발 좀 가져야 되고 그림자로가. 그럼 다시 좀 가지고. 사용되기 시간이 좀 필요한데 흠... 가갑 정령의 형상 정령의 현상은 나가 다시 필요 없고 아니 내 나갔구나 그럼 그냥 이제 가갑 까주고. 음. 로와 빌려줬는데, 아, 아, 뭐야. 뭐먹어 가줄 필요 있겠다, 나. 난두인에다가, 얼심 가주고. 지금 AP 없잖아, 상대. 야 이거 없다. 아비이 될려나? 가갑에다가 해불망 아 되긴 되겠다 나이스. 파괴되었습니다. 아, 나이스. 심목각에 맞고 왔다. 전진한다. 스 나이스. 너무 하있는데 너무 좋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너무 쉬시한거아니야 야, 그런거에 죽겠냐? 진짜 대단한데? 야 진짜 내데수승 너무 좋다 해야겠다. 너무 아파. 갔다 올게. 태블망 나오고. 아 이거 초반에 태블망부터 먼저 가야겠구나. 딜이 안 나오네. 태블망 선으로 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쉐인. 태블망 먼저 가서 딜이 좀 어느 좀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강철 심장 가줬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음. 쉽네, 게임 쉔이 왜 이태원지 알겠다? 할만해. 즉시 하겠다. 그 한때 나와다 쉔 되게 잘했어는데 아, 네가 습니다 예비 실수로 하면 안 됐어. 조심스럽게 나아가. 네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아. Oh. 빨리 못. 안녕 치고 있어? 치고 있어? 나라고. 논란의 여지하다 나라고이. 너무 맛있는데? 야, 이게 CS 먹기가 진짜 힘들다. 쉬는 죽었나? 와. 딜이 안 달라. 저게 파했 포탑이 포탑이 걸리네 오, 신기. 나를 나를 왜 무노? 아오니 혹시? 음, 아, 이 친구 또 어디가? 끝낼만 하면 이상한 것 같네 이곧 지다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에코 와 진짜 리얼 야 이거 쳐라 아 진짜 나단하다 이거 가야겠다 그냥 이거 가고 이거 가고 그림자로부터 저이가생성 에코 대단해 그냥 그냥 저거 쳤으면 게임 끝인데 내궁 타고 심지어 제 궁이 있잖아 대단하다 시스 다 있어고 개꿀? Okay, cool. 가자 아 쉬워 진짜 브론즈.. 브론즈 이렇게 쉬운데 진짜로 어. 게임 쉽잖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쉽게 게임할 수 있는데 이걸 와 심지어 세트나 제네들로 딜량 진짜 안나와 한 판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계속 승리장이면은 좋긴 한데 어. 오케이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더라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빠이빠이